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2천에 자리잡은 4층 규모 타운하우스 M520입니다. 전세가 2억 9천만원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건물로 사용감 없이 깔끔한 내부 모습을 지니며 각층 시스템 에어컨의 넓고 평탄한 주차 공간을 보유한 매물입니다. 103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지인 만큼 주변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돼있고요 편의점이나 버스정류장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며 이마트 같은 경우 자차로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법거리 구매나 생필품 구매하러 가시기에 매우 편리한 입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천 시내와도 멀지 않은 거리라 시내 인프라 이용하시기에도 불편이 없고 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쾌적한 외곽지역이기에 스리룸 타입의 전세 매물 찾으신다면 이번 현장이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초중고 통학 모두 가능하기에 자녀 두신 분이 입주하시기 괜찮아 보이고요. 백사교차로를 따른 장호원관 도로도 바로 옆이라 광역권 출퇴근도 편리하고 SK하이닉스 방면으로 출퇴근을 원하시는 분께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도시가스나 오페수, 직관상하수도까지 시내 인적지역이라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다 갖춰진 곳이오니 한번 살펴보시고 새로운 보금자리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